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곳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에 좋은 나무 산결름나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세로 줄이 있는 이 나무는 높이가 15m까지 자라는 단풍나무과의 낙엽교목입니다. 산결름나무, 참결름나무, 잔가지가 녹색이어서 산청목으로도 불리고요 벌이 많이 모여들어서 벌나무라고도 부른다는데 저는 이 나무에 벌이 많이 몰려드는거 못본것 같습니다 잎은 길이와 넓이가 거의 비슷한 잎은요 마주나기하고요 단풍나무과 중에서 잎이 가장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큰거 보이시죠? 봄에 새순 올라올 때 쌈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밑으로 처져서 달리는데요. 5월에 꽃이 폈다가 열매가 달리고 9월이나 10월쯤에 익습니다. 나무 껍질에는 섬유질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새끼줄 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겨름 나무는 독성이 없어서 한방에서 간질환에 약용으로도 써왔고요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것이 최근에는 산겨름 나무의 약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학가였던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 저술한 신약이라는 책에서는 간암, 간경화, 백혈병 같은 일체의 간병에 효과가 있다고 저술하였고요 독성이 없어서 어떤 체질이든 부작용이 없으며 맛이 담백하고 약성이 따뜻한 청혈제이고 이수제로서 간의 온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며 수분 배설이 잘 되게 하여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난치성 간 질환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노님 한 분이 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비형간염 항원을 가지고 계신 보균자였습니다 비형간염 보균자는 항체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안 생긴다는데 이 장노님이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장노님인데 저한테 요구를 하셔서 벌나무를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나무 가져올 때죠. 이 나무 가져올 때 같이 가서 홍천에서 같이 받아왔습니다. 벌나무를. 그래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드셨어요. 제가 중간에도 몇번 벌나무를 채취해서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장로님이 최근에 병원에서 간이 안좋으니까 계속 혈액검사도 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셨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말씀하셔서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형간염보균자 항원이 있는 비형간염보균자는 항체가 절대로 안생기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형간염 항체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병원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검사해 봐야 되겠다고 대학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또 이것저것 혈액검사도 하시고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데 대학병원 관계자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형 간염 항원이 있었냐고 기형 간염 항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유전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항원은 절대로 이게 항체가 안 생긴답니다 예방 접종을 해도 근데 이 장로님은 항체가 생겼습니다 뭐 약물 투여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방 접종을 한 것도 아니랍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장로로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이 간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벌라무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먹었다. 꾸준히 물로 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로서는 당연히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놀래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비형 간염 항원이 엄마 뱃속에서 부터 생겼던 사람이 항체가 생기는 그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B형 간염 항문이 완전히 없어졌으니 검사를 안해도 되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그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저도 기뻤고 우리가 이런 나무 한 그루 한 포기도 소중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만 쓰던 이런 벌나무를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요. 벌나무 추출물을 원료로 피부 잔주름 개선 효과 미백 효과 보습효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완화효과 및 자극 완화효과가 있으므로 기능성 화장료로 쓸수 있다는 특허를 받은 화장품 회사도 있고요 또한 벌나무 추출물이 함유된 숙성주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 벌나무 추출물로 술을 만들면 숙취를 감소시키고 향과 맛과 색이 향상되면서 부드럽게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벌라물을 많이 재배도 하고 계십니다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도전해볼 만한 약용수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들매곡간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멋진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매곡간입니다.